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엑셀 소팅 데이터 정렬하는 것과 자 그리고 필터에 관련돼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정렬하기 소팅. 자 보통 우리는 정렬한다고 하면 뭐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하십시오. 0,1,2,3,4 순서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준은 오름차순 ascending입니까? 내림차순 descending입니까?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기 쉽게 정렬하는 거죠. 자, 많은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는 값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본이 바로 sorting입니다. 자, sorting은 데이터를 수의 크기나 영문자 순서 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죠. 특정 조건에 맞게 레코드 순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렬하는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엑셀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하고 있고요. 정렬의 종류에는, 자, ascending, 오름차 순, descending, 내림차 순 순서의 종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오름차수는 0,1,2,3,4,5,6,7,8,9 자 순서대로 정렬되는거고요 내림차수는 그것에 대한 역순입니다 9,8,7,6,5,4,3,2,1,0 그쵸? 그게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 우리 엑셀에서 정렬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자 먼저 정렬하려면 셀 범위를 선택한 후에 리본 메뉴를 찾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조건을 정렬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대화상자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화상자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현재 홈 탭에, 홈 탭, 우리 기본 그룹 중에 편집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편집 그룹에는 정렬 및 필터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 자, 히읗에서부터 기억까지 내림차순 정렬 하겠다라는 거죠. 디센딩입니다. 자 그리고 정렬의 기준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정렬 이라고 하는거죠 자 그리고 우리 정렬 다음에 같이 풀어볼 필터 기능도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자 또한 자 우리 기본 탭 중에 데이터 탭이 있고요 데이터 탭 중간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렬과 필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정렬, 예, 기호부터 히읗까지 오름차순, 어센딩. 자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이 있구요자 그러니까 단순히 오름차순 정렬할 거냐, 내림차순 정렬할 거냐 그것은 여이두 가지 기능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지. 그런데 어, 어떤 특별한 조건을 주고서 정렬을 할 거라면 자, 이 정렬을 클릭하고 대화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필터가 있네요. 필터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고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정렬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은 단일 항목 정렬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을 여러 개 주고서 거기에 맞는 항목 정렬하는 복수 정렬이 있습니다. 단일 항목 정렬은 데이터는 하나의 필드나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한 값의 순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점 순으로 정렬하거나 판매 금액 순으로 정렬하는 것과 같은 경우죠 정렬된 순서는 셀에 다시 배치되어서 저장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판매 금액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십시오. 가장 판매 금액이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정렬하십시오. 자, 그것은 내림차순이 되겠네요. 자, 지점 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가나 다라 순서대로 정리를 정렬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 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자 판매액을 기준으로 정렬하기 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판매 번호 순으로 입력되어 있는 실습 판매목록 시트를 판매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보자 자 우리 현재자이 정렬과 필터라고 하는 이 통합문서를 열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빨간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렬 소개와 필터 소개입니다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자그 밑에 보시면 실습 판매 목록 실습 단가표 의 두개가 이 정렬과 필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예제 문제예요자 그래서 정렬의 첫번째 예제를 봤더니 어디서 작업하냐면 실습 판매 목록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실습 판매 목록 워크시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역, 지점명, 분류, 품번, 수량, 단가. 어. 자 현재 보시면은 지점명이 구리에서 구리까지, 수원에서 수리가 수원까지. 처, 자 분류는 철제끼리, 목재끼리 좀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부분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자, 판매액을 계산하래요. 어떻게? 자, 판매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건데 자, 여기 판매 H 열에 있는 이 H 열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데. 자, 그럼 판매액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판매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에 있는 수량과 하나당 판매되는 단가를 모두 곱하면 그 제품을 통해서 판매액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판매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수식이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자, 수량 수량이 들어가 있는 애플 사행 곱하기 그리고 단가가 들어가 있는 지열 사행. 자 그리고 엔터치시게 되면 판매액이 계산이 되죠 9 3 27 270만원 자이 값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려봅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모두 계산이 됐습니다 자 맞나요 자 다시한번 어, 판매번호 순으로 입력되어 있는 실습 판매 목록 시트를 판매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보자 정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그 기준이 뭐래, 뭐래요 판매 기준이라고 근데 판매액이 자 필드가 다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렬 하라고 되어 있죠 자 내림차순 자판맥이다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쵸 렇자 판맥의 일정 셀을 클릭하시고 홈 탭에,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정렬 및 필터를 누르시고 누르시고 판매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림차순이 뭡니까? 여기는 오름차순이고, 여기는 내림차순 되 있네요. 자, 내림차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기 싹 바뀌었네요. 가장 높은 금액이 가장 위에 올라왔고요. 두 번째 높은 금액이 자, 두 번째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판매 기준으로 재정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싹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렬이에요 조건이 하나일 때 정렬의 기준이 하나일 때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형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단일 항목 정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수 항목 정렬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지역별로 판매액을 기준으로 정렬하거나 지점별로 품번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등 어떤 경우에는 정렬 기준이 두개 이상의 필드가 된다. 자두개 이상을 복수 항목 정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별 판매액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데이터 탭에 정렬 메뉴를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자, 데이터 탭에 정렬, 정렬 메뉴 보이시죠? 이 메뉴를 이용해라. 물품 판매 현황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별 판매액 순위로 정렬해보자. 자, 문제 확인 잘 해보세요.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데이터 탭에 정렬 메뉴를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 정렬, 정렬 메뉴가 등장한 워크시트로 이동이 된 거예요. 리본 메뉴로 이동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품 판매 현황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별 판매액 순으로 정렬해보자. 물품 판매 현황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 있나요? 물품 판매 현황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음, 지역별 판매액 순위로 정렬해 보자. 그럼 정렬의 기준이 뭐예요? 판매액도 정렬하고, 그리 음, 지역별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의 기준이 뭐라고요? 지역별, 그리고 판매액, 수으로 자, 이두 가지가 정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자, 이미의 셀에다가, 이미의 셀에다가 마우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자, 정렬, 데이터 탭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정렬, 정렬과 연관된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품 판매 현황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판매액 순위로 저, 아, 정렬해 보자. 자, 이미셀 선택, 정렬 클릭. 자, 그러면 대화상자 나타났구요. 새로 막대형은 여기가 뭐가 돼요? 자, 문제 확인하셨나요? 자, 문제,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외울 수가 없으니까,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얘가 문제예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정렬을 클릭해서 정렬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처음에 정렬 기준은 지역. 정렬 기준은 그대로 셀 값으로 가구요. 정렬은 무슨 차순, 무슨 차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라. 자,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발 판매 순이잖아. 그러면 여기, 다음 기준은, 자, 판매액이, 판매액이 정렬의 기준이 되는고, 정렬 방법은, 이것도 내림 차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렬의 기준은 현재 지역입니다. 그리고 판매액입니다. 그 기준으로 정렬을 해봐라.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액이 아까 3800만원짜리 있었는데 뒤로 밀렸죠? 375만원 정도 금액이 튕겨나 나왔구요. 그리고 지역으로도 충남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지역별로 각각의 판매에게 순으로 정렬해 보자 아,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여기 인천이 있네요 인천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점수가 가장 아, 판매액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35만원 라고 출력되어 있고, 자, 서울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240만원, 그리고 가장 낮은 27만원부터 분포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지금 쇼, 자, 소팅이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복수, 항목 정렬이 되겠습니다.